프레스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이제 후면상납턴을 네. 네. 먼저 하시거나 네. 매트홀을 하시고 번갈아서 하시는데 네. 그게 하게 되면 좀더입체감이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하그 어깨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어깨가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소근육들이 모여진 하나의 큰 근육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 어깨라고 하는 근육 부위는 어깨 관절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리한 어깨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 부상, 네. 즉 관절 상해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좋은 어떤 그 어깨 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관절에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네. 어깨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더 이론에도 나와요. 웨이더 시스템에도 네. 어깨 훈련에 있어서 머신의 사용은 매우 효율적이다. 또는 이익이 많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걸 믿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초창기 바디빌딩을 시작할 때부터 네. 처음에는 제가 운동을 배울 때뭐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네. 뭐 비, 네. 비하인드 네트 프레스라든지 뭐 이러한 그 프리웨이트를 갖고 했어요그 네. 다음에 어, 이러한 그 바벨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왼쪽 관절 가동 범위, 오른쪽 관절 가동 범위가 무시당하잖아요. 아무래도 바벨은 그냥 그냥 일자의 그렇죠. 막대기 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깨 통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 선택했던 게 사실은 덤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덤벨은 이쪽 가동 범위랑 이쪽 가동 범위를 따로따로 따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어깨 관절에는 좀 보호적 측면은 있는데 바벨에 비해서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지. 같은 투조인 트운동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고전적인 어떤 그 바벨 그다음에 뭐 덤벨, 그 다음에 덤벨 이런 프리웨이트를 네. 이용한 뭐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 대단한 머신을 활용하면 머신은 이미 어깨 부위의 자극을 즉 어깨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암 같은 어떤 이러한 런 장비들이 이 플레이트 로드에 장착이 돼가지고 이 왼쪽 가동범위하고 오른쪽 가동범위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플레이트 로드이기 때문에 프리웨이트의 성격, 그다음에 머신의 안정성 이게 딱 콤비를 이루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잡극주는데 멋임만큼 훌륭한 장비는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 제일, 제일 어. 어떤.. 어깨는 무조건 상해를 당하면 안 되는 부위예요 어깨 다치면 등 운동도 못하고 가슴 운동도 못하고 다 못해.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위니까 우리가 이제 이프레스를 이용할 때에 사실 이렇게 비알드내고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뉴트럴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뉴트럴을 잡아요. 항상 뉴트럴을 줬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어떤 그런 그립의 자세를 어,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좀, 어, 사실 왼쪽 어깨에 과거에 부상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하이드넥으로 하게 되면 좀더 어깨 관절이 좀 그, 좀 느낌이 안 좋아요. 네. 어깨 위에 자극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관절 쪽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눈초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꼭뭐이 그립을 선택해라 뭐 이건 아니니까 이 그립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 그립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이렇뭐 밀어주는 건 상관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할때 고개를 붙이는 것 보다는 고개를 띄워주고 이 발의 그 발을 네. 저는 뒤꿈치를 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 지면에 대는 방법도 있는데 뒤꿈치를 들어주고 네. 좀더 고개를 들어서 견갑골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천천히 내릴 때 너무 지나치게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자신의 어떤 엄지손가락이 자신의 그귀 있죠? 귀. 귀 높이 정도에 오면 이미 삼각근들은 다 긴장 된 거예요. 네. 수축됐어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통제하면서 여기서 탕 둘, 셋, 넷 탕, 둘, 셋, 넷 탕, 둘세넷탕 이렇게 탄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대중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뭐트초를도뭐 뭐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 요 근데 이게, 이 중립으로 잡고 할 때는 고기를 붙이고 아 다르게 하시네 왜냐하면 요거는 굳이 뭐 강도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거죠 이게 팔꿈치 방향이 뒤로 빠지나요? 네, 그런 거 없어 왜냐면 머신 자체는 그, 그, 그 궤적이 그대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그 기구가 움직이는 그대로를 좀, 그,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부러 내가, 뭐, 이렇게, 가동 범위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네. 프리메이트는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놀드 프레스라고 그래갖고, 덤벨 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좀더 이제, 여기에 이제 다각적인 근육이 참,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론은 있는데, 근데 이 후리웨이트의 장점이지만 또 그게 단점이죠. 왜냐면 어깨 근육이 굉장히 그 안정성이 불안정한 안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이렇게 회전시키면 정말 네. 관절상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초심자가 할수 있는 운동법이 전혀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신의 사용을 추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손잡이 위치가 어느 정도. 손잡이 위치는 자기가 손을 딱 잡아요. 여기 비하인드 넥 자세로 했을 때, 여기서 처음에 힘이 딱들었올때 90도 위치잖아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 위치잖아요. 얘보다 좀더 아래. 이 정도 몸이. 그러니까 자기 그, 경봉, 변봉, 경봉보다 조금 약간 위에. 손잡이를 잡아 왜냐면 측면 삼각근이 여기 견봉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크로미온이라고 해서 견봉, 견봉에서 바로 이렇게 조면으로 내려가니까. 이 견봉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잡아줘야 여기까지 내려와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자극 위치고. 시작은 거기다 좀 아래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사실 그 머신 같은 거를 할 때는 이렇게 보조자가 처음에 하나 를 이제 띄워주는 게 사실 더 좋아요. 대부분 어깨 올려 할때뛰다가 네, 다쳐요 아, 동작 중에 다는거보다는 왜냐면 이쪽 이쪽 가동부위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미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한 손을 내리고 자 머신이니까 이쪽을 양손을 이용해서 같이 동작을 밀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쪽은 밀어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게좀 나아지요 만약에 이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쪽을 나중에 하고, 네. 아,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은 나중에 하고, 네. 약한 쪽으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죠. 네. 근데 이거 할때 견갑을 네. 어떻게? 해? 그냥 고개를 닫은 앞으로, 그 다음에 연각골 연결볼 움직이기, 연각골을 딱 보정시키고, 그냥 벤치프레스를,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뒤로 모아서요. 왜냐하면 이게 견갑뼈가 이렇게 돌아가면 네. 견갑골에 상완골이 껴 있잖아요. 네. 그게 어깨 관절이잖아요. 네. 근데 견골이 자꾸 움직이면 어깨 관절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상해하는 손이 높아지지 움직이지 음, 말고 그대로 천천히 여기까지만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자, 하나 둘딴 하나 둘딴 하나 둘딴 아주 좋아 자.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밀어서 밀어서 밀어서 다시 한번 밀고 멈춘 다음에 쉬었다가 음, rest 스 n d f o e 로 하나 둘딴 아니 그건 그렇안만한번몇 네. 네. 번. 몇 번. 개는 더 하고 그 다음에 여섯 쉬었다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네. 벌써 땀 나요 네. 네. 이제 두개더 하나 둘딴 하나 둘딴 하나 한번더 멈췄다가 해보세요 네. 멈췄다가 네. 보통 다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자세개 하나 둘딴 하나 둘딴 하나 둘딴잘 썼어요 자, 자, 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레스트 핸드 파우스 즉, 후식정지. 정지. 프리웨이트에서는 못하죠. 요 <웃음> 제가 해보니까, 지금 무게가 여 정중하게 실리게 이렇게 하는 게, <웃음> 아니, 맞아. 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게, 여기에 전압 뼈가 두 개잖아요. 네. 근데 전압뼈두 개가 있는데, 요골 쪽과 척골.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요골. 네. 이 바깥쪽에 있는 걸 우리가 척골.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두 개의 뼈. 네. 그러면 두 개의 뼈가 왜 있겠어요? 중심장. 네, 이쪽의 근육과 이쪽의 근육이 서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50대50으로 네. 스트레스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이쪽으로 쏠린다든지 너무 이쪽으로 쏠리면 아무래도 이쪽에 전달되는 스트레스하고 네. 이쪽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팔꿈치 부상에 또는 여기를 주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팔꿈치 뼈인데 네. 여기에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현상에 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이 프레스 같은 걸할 때는 이 중심에, 중심 이렇게. 가구적인건 중심에. 그래서 사실 또 일반적인 분들은 이쪽 부위하고 이쪽 부위에 사실 근력이 달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손목 스트레칭 할때 머그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의 어떤 균형 유지를 통해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프레스를 진행할 때는 너무 있죠. 새끼손가락 방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 이렇게 힘이 분산되지 않게 손바닥 가운데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프레스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보면은 이제 보통 프레스로 그립을 이걸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잡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서얘 잡을 때도 이런 느낌이 나그 이거는 이제 그 중량을 많이 밀기 위한 목적이고, 바디빌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내가 네. 역도선수가 아니니까 네. 어떤 그 프레스를 진행할 때 고중량을 밀기 위한 목적이냐 네. 그러니까 고중량의 1회 반복 성공을 위한 목적의 운동법하고 아, 네. 머슬 하이퍼트로피 네. 그 근육의 발달을 위한 목적의 그립은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이두 그, 이 개의 뼈, 저는 이 바깥쪽에 있는 첫골,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골, 이 이두 뼈에 스트레스가 전달될 때, 이쪽 안쪽과 바깥쪽은 항상 5대5로 스트레스가 전달되어야지만, 팔꿈치 관절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바디빌딩 운동을 쭉 진행하다 보면, 엘보우가 올수 있어요. 엘보우라는 거는, 사실 팔꿈치 통증이잖아요. 네. 팔꿈치 통증이 상완삼두근의 어떤 이 프레스다운 같은 종목 진행할 때 네. 또는 이런 그 라인 트라셉 익스테이션 같은 이런 그 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완삼두가 외측두가 있고 내측두가 있고 장두가 있거든요. 네. 이세 개의 근육들이 잘 참여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바깥쪽이든 어떤 장도든 어떤 특별 근육에 어떤 근육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면 네. 자연히 다른 근육 부위가 참여를 덜하면서 스트레스가 주축 쪽에 오는거죠 그래서 이제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는 어떤 균형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불균형 때문에. 근데 이런 불균형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손목의 요 위치, 네. 손목의 요 각도에 따라서 이 팔꿈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 팔꿈치의 어떤 그 각도는 항상 일정한 정확한 50대50의 그 스트레스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손목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그립의 방법이다. 그래서 뉴트럴 그립으로 제가 뉴트럴한 니다 여기 잡죠. 이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비하인드 넥이 그립보다는 조금 더 팔꿈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확 주는 겁니다. 5대5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고개도 붙여주고, 그대로 밀고. 손바닥 전체로.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밀고. 딱. 하나, 둘, 딱. 하나, 둘, 딱. 예로 하면, 이제, 전면이 좀더 움직이는 게. 근데 후면을 먼저 선기장시켜버리면 후면에 놓아요. 시선을, 시선은 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스 쉬었다가 한 번에 다안 나오지 말고 또세개 하나 둘셋자 <웃음> 사실 이제 이러한 프레스가 비인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제 어깨에 어떤 전달되는 스트레스도 강해지고 어깨 그쪽에 참여율이 높은 방법이에요. 네. 비하이드네 해보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가 좀더 네. 전체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뉴트럴하게 되면 솔직히 좀 전면 네. 위에 위에, 위에 그. 윗가슴 있죠? 네. 네. 가슴이 근좀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전달되는 어떤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면서 네. 조금 더 중량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장단점. 이 음.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거를 아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봐서 일단 그 어깨 근육에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 느낌이 나는 야인넥 스타일과 함게 좋다 그럼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난 뉴트럴을 이용해서 좀더 중량을 들면서 양을 좀 먹고 싶다 라고 한다면 뉴트럴로 그립을 선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쁘지 않 이쁘지 이이이이이 l i s t 아니 <목소리도> 여섯, 아홉,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 She h s